안녕하세요 블록인포 가영입니다 네, 오늘 장은 그야말로 처참하네요 비트코인 가격이 5,700달러선으로 크게 하락을 보였고 그와 같이 다른 알트코인들도 덩달아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한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지만 짐작되는 바로는 비트코인캐시 진영 갈등과 더불어 비트코인캐시 하드포크의 영향으로 선물거래 마감이 앞당겨진 것이 코인시장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선물 마감 직전에 공지가 난 것은 일부 투자자들의 가격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시작된 이번 코인 시세의 큰 하락에 많이들 우울한 하루를 보내시진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번 주 하락장은 쉽사리 크게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우울한 마음에 담비가될 조금은 희망적인 소식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보도된 뉴스입니다. 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뉴스 채널 유스터 비트코인 보도에 따르면 라가르드 총재는 암호화폐가 세계를 변화시켜야 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녀는 금융 기술이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상당한 혁신을 가져와 효율성을 높이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술은 더 빠르고 저렴한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여기에 덧붙여 물론 암호화폐가 가지는 장단점은 분명히 있으나 암호화폐는 절대 사라져서는 안될 존재이고 총재는 암호화폐가 세계를 변화시켜야 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암호화폐 기술들이 여러 위험을 내포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삶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라가르드는 중앙은행들은 화폐가 역사적 전환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 발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암호화폐의 장점은 분명하다 즉각적이고 안전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반 익명성을 가지고 결제 처리된다고 계속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적절한 규제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라가르드는 이 점에 대해서도 명백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가르드는 정책 입반자들이 금융환경 변화에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말하며 기술은 변화할 것이고 변화되고 있다. 결국 우리들도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기존 전통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겠죠? 저는 이번 imf 관련한 보도를 보면서 imf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겠구나 싶었는데요 과연 imf 수장이 이러한 발언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들은 imf 총재의 이런 발언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제 생각에는 imf처럼 전세계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하는 핵심기구가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는 것은 이미 법 테두리 안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논의가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시장에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준비는 다 되었고 규제 부분에서만 명백하게 해결이 된다면 바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이번 IMF 총재의 공식 석상에서의 발언을 통해 계속해서 투자자분들을 기다리게 했던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높아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IMF가 세계 경제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큰 만큼 이번 IMF 총재의 발언을 통해 어떻게 시장의 분위기가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블로김인포에서 전해드렸던 소식들을 통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많은 대형 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였죠 다들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요즘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보고 쏟아지는 뉴스들을 보면서 느끼는 바로는 규제가 마련되고 암호화폐 시장의 숨통을 열어줄 아주 작은 물고가 트이면 블록체인 산업과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의 모습은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규제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있는 시점에 이제는 정말 건강한 암호화폐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온 힘을 다해 모두가 집중해야 할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시장은 비트코인의 출현,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ICO의 활성화 이후 큰 이벤트가 없이 지루한 장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ETF 승인이나 명확한 규제안의 확립이 빙하기를 벗어나 뜨거운 불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세에 힘이 많이 빠지셨겠지만 이런 좋은 소식도 있으니까요. 블루김포를 통해서 조금은 힘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네, 남은 저녁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